혜리가 그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여기로 이사를 왔어 여기로? 응 여기로 이사를 왔어? 응. 여기로 이사를 어, 왔어 엄마 엄마, 응. 어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집에서 친구를 네, 하는 네, 뭐가 아닌 거 같아 어이. 엄마, 엄마, 엄마 아, 엄마 여기가 네. 해리리가 태어난 곳이잖아 응인사 작별 변인사 엄마 안녕가 집아 나 잊지 마. 나 이제 오늘 자고 한번더 자면 나 이제 이사 가거든. 그래서 나 잊지 마. 안녕. 포텐도 인사해야지. 나 터텐아 안녕. 체크. <웃음> 체크. <웃음> 이쁘다. 멋지다. 집한테 인사할까? 잘 있어하고. 여기가 좋아? 응. 가는 집도 테리 기다리고 있어. 테리야, 빨리 와. 그러고 있어. 응. 어, 새로운 집이 테리 엄청 기다리고 있어. 나 갈래. 응. <웃음> 금방 갈게. 그래. 금방 갈게. 이따 만나자. 나분다 엄마 사랑을 사랑하지 오좋가소 공거 이런 거좋이거 들으세요. 근데 그 춤을 움직여. 공이 움직여야지. 뭐 움직여. 옷이살랑살랑하면 몸도 움직이는 거야. 맞아. 공중이를 근 뒤돌아서 막 공중이춤. 공동이 <웃음> 춤... 중... 엄마랑 같이야 하 <웃음> 신랑실랑하면 옷이랑 같이 하는거야 언니랑 같이 춰봐 맞아 공하둥이흐흐흐흐흐흐리는 빵점 리는 만점이가 <웃음> 엄마 뭐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혜리 주려고 산건데 산어 왜왜 왜? 왜 같이 같이 한번한 한 번씩 왜 날았어 알았어한번더 써볼래 어 왜왜왜 혜리도 왜, 왜? 줄 거야 혜리 해리, 혜리야 오늘의 공동이상 줄자 그러면 한번 주고 혜리 엄마한테 따져. 오늘의 공둥이상 장. 테. 리. 음, 오늘의 음, 음, 해리, 테리. 음. 그러면 같이, 같이. 일로 와. 둘, 둘, 일로 와. 같이 와. 같이 일로 와. 음, 아니, 안 줘봐. 같이. 하나, 반반씩 하게 오늘의 공둥이상 음. 장. 테. 음. 리. 오늘의 공동이상 장혜리! 아허허허으 테리도 주사으데 맞을까? <웃음> 난여 혼자 을거야 아빠는 엄마랑 안이 당 먹네 맛있어? 어내 응. 밥은 왜 나? 나내 거를 먹게. 어. 내 거. 어어어어 Monday 해봐. Monday. Sun Som, s